<웃음> <웃음> <웃음> <라레몬��> <라레몬 <Space> 안녕하세요, 시어입니다 오늘은 조전 사탕수수 먹방! 렛츠 댓글에 사탕수수 먹방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했는데 제가 살다살다 살다 사탕수수는 또 처음으로 먹어보네요 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.. 대나무 냄새? 생긴거도 약 대나무같이 생겼어요 자,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뭐 어떻게 먹는거지? 약간 꿀물 꿀물 맛이에요. 우와 진짜 달다. 어 신세계? 그냥 나무예요. 나무. 음. Oh, w o 이빨이 조금만 더 먹으면 나갈것같은데 아, 턱이 좀이상한것같은데요 음, 방법을 알았어요 음,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음.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게 달아요 노란 부분 이 사탕수수.. 제가 이빨이 강해서 그렇지 이빨이 약하신 분은 절대 못 드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떠 쓰지? 자,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